오늘도 모락산에 올라 내가 자라온 나의 고향 의왕을 바라본다. 올라올 때마다 변해 있는 내 고향의 모습에 새삼 과거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그때의 그 모습을 기록해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번 공모전을 빌어 빠르게 변화하는 의왕의 현재의 모습을 담아두고자 한다. 먼저 찾은 곳은 왕성호수 이곳은 의왕시에서 가장 즐길 거리가 많은 곳으로 레이바이크와 짚 라인, 글램핑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제는 왕성호수를 떠나 의왕의 또다른 호수, 대분호수로 가보자. 이렇게 하루 동안 의왕의 현재를 담아보았다. 내가 살아온 이곳의 현재는 내가 어렸을 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새로운 도로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이 살아 숨쉬는 힐링 도시이다. 그러기에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도시. 내가 자라온 내가 자라온 나의 고향 의왕의 내일을 그려봅니다.